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음, 하, 여기서 한국까지 걸어가려면 몇 년이 걸릴까 걸어갈 수 있나요? 대륙이 다 연결된다고 해도 음, 그런데 우리는 그쵸 어, 같은 시간 속에 살아 숨 쉬잖아요 음, 살다 보면 그래 어, 아무 의미 없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 아프신 분들 눈물 나는 불도 그냥 훌훌 털어버려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그쇼윈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건저 사람의 라이프 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쵸 방송에서 보는 저는 굉장히 밝고 경쾌하죠 음, 근데 그건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속을 갖다가 100%를 다 보여줄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나의 속을 갖다가 30%라도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조차도 어쩔 땐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쵸 그냥 훌훌 털고 버려요. 음, 지나가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 어, 그, 얘그 미녀 있잖아. 그, 무슨 남양산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여웅호거리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아무리 잘난 놈도, 아무리 이쁜 이혼도 어, 세월, 세월 앞에서는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조금 아끼는 음,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에요 음, 미운데 보고 싶다 어, 너도 나처럼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있니? 어,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있어? 꼭뭐 너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잖아요 시치는 많은 인연들 중에서 그냥 우리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가끔씩 안부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뭐 뭐 그것이 왼수로 헤어졌던 어떻게 헤어졌던 정말 그 사람의 인간성이 바닥이 아니라면 가끔씩 한 번은 그냥이라도 보고 싶고 안부라도 묻지 않고 싶지 않을까요 암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다다 고르셨나요?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미운데 보고 싶다 미운데 보고 싶을 수 있지 왼수 같은 데도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음. 그 옛정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10대 때 굉장히 유해했던 노래가 있어요.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요즘 그 뭐지? 그 그걸 그 뭐라 그래? 편집을 갖다가 새로 하지 않아서 좀 음악이 좀 구식 같은 경우는 없진 않은데 그래도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절의 낭만과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들어있는데 가슴이,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어 어, 가슴, 뭐, 그 사연이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차, 어, 그냥 가슴 따뜻해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만남과 이별이 잦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존재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나한테는 그 사람이 절대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도 그럴지는 모르, 모르는 얘기잖아요. 왜 속이고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너만큼까지 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음. 이별을 한건 맞아요. 이별을 한건 맞고 이별을 당한 쪽인 것 같아. 이별을 내질른 것보다. 아니면 은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게끔 유도를 했다거나 음, 헤어져 제발 너 꺼져줘 이렇게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어, 꺼져줘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어, 뭔가를 유도한 게 아닌가 음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예, 예, 해맑은 모습 나를 위해서 밥을 짓는 모습 어 그런 거 우리 연인이 오래되면 어, 와서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자고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매정하게 그냥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갖다가 못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은 알지만 어, 마음은 알지만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붙잡고 있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힘들게 힘들게 한발한 발. 한 발. 어, 내가 이러면 나아지겠지. 내가 어, 조금 더 잘하면 나를 한번더 봐주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한테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노력을 많이 했다. 어,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참... 뭐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노력을 참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남나요? 음 조금 더 해볼 걸 이란 생각이 남나? 내가 말하는 건가요?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래도 완전히 확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여지라도 남겨놓을 걸 음, 그래야지 음, 내가 이 사람하고 음, 그또 가끔씩은 가볍게 대화라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어 마음도 있다라는 거지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 음 그냥 또 꿇지 말걸뭐 이런 걸거 있잖아 음. 어 맞아요 상대방이 어, 한눈을 팔긴 한눈을 판것 같아 제가 이제서부터는 그냥 바람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을래요 <웃음> 어, 100명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어, 한 명의 가슴 아픈 사람을 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 바람이란 말을 살짝 돌릴 테니까 어, 알아서 그냥 한눈이라고 할게요 어, 아니면은 어, 마음에 끄는 뭔가가 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돌릴게요 음... 왜냐하면 저도 반성을 조금 해요. 저는 댓글을 보면서 안 좋은 댓글 있으면 솔직히 잘안잘 안, 잘안 지우는 게안 지워요. 어, 안 지우는데 어, 어떤 욕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니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건드릴 어, 이유가 뭐가 있어. 그그 그 사람의 어, 저인데뭐나 싫다는데 뭐 어떻게 그겠어 어, 싫으면서도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말리지만 싫으면서 굳이 보면서 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그것도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그르려니 해야지. 암튼 음. 자 어디 보아요 음. 약간, 그치, 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어, 마음의 상처를,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입었다. 어, 너무 실망을 했다. 음, 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너의 행동도 그렇고, 어, 이거는 누구, 그,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나도 밉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관계를 갖다가, 어, 잡고 있는 나도 싫고, 음, 나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닥을, 어, 다 내려놓을 수 없어서, 모든 마음을 비울 수 없어서, 이럴 걸 그랬나, 저럴 걸 그랬나 하는 내 모습도 싫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그렇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 마음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련이 남아서, 어, 미련이 남아서, 내가 너하고 얘기라도,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이 진짜 미치겠다라는 거죠. 음, 어, 왜 눈물이 나지? <웃음> 어. 제가요, 어, 카드를 이렇게 리딩하고 자꾸 뭐이 기운이 저한테 다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고일 때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정말 슬프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되게 슬픈 사연이 있는 카드 같아. 정말로. 음. 어, 여러분 그래도 음, 너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자책하고 너무 그 자기 감정에 자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맘 아파하지 말아요 음, 맘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쩌면 음, 다는 아니지라도 연락은 올 거예요 음, 뭐 굉장히 높아 가반수 이상의 연락은 올것 같아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이 사람한테 웃으면서 해줬던 그런 것들이 음, 어,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얼만큼 사랑했냐라고 했을 적에는 여러분보다는 덜 사랑한 게 아닌가 싶어. 어,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욱 사랑해 가지고 왜냐하면 어, 많이 사랑한 적이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음, 여러분의 상처가 더큰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이 더 사랑했을 거라는 라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만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만해 그런데 이만큼을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해도 요만큼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내가 왜이 말을 하냐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그냥 많은 것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사랑을 받고 싶 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요 어, 노력은 여러분이 더 많이 했다. 어, 많이 많이 한 만큼 많이 사랑한 거고 내 마음을 그냥 다 보여준 거야 이 사람한테. 어, 뭐 하나 빼지도 않고 어, 뭐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 사람한테 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막 어떠한 그쵸 트릭이 없었다는 거야. 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어 자기가 세운 그 자기가 세운 가치관이에요. 어 세상에서 딱 정한 기준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진 가치관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불통. 막 완전히 똥꼬집까지는 아닌데 진짜 막 그, 옛말에, 그, 첼시, 첼시분 아, 죄송합니다. 그, 옛말이에요. 응. 첼시하고 곱슬머리하고 옥니 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래잖아요 왜냐면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의무, 시대. 어느 정도로 시냐 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막, 뭔가를, 그러니까 막, 막, 뭐, 손을 쥐든지, 몸을 꼬부리든지 이러잖아. 그, 저기 막, 한번 그 사람의 딱 자세를 잡으면은 필수 필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고집이 쉬고 그냥 꽉 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쵸 자기의 음, 자기가 세운 것을 갖다가 기존에 틀어 갖다가 쉽게 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치관이 여러분들하고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순서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을 갖다가 내가 제일 앞에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일 뒤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사랑은 뒤쪽에 있는 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약간, 어, 좀, 달라. 여러분은 사랑과 마음과 그 배품을 먼저를 놓는다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은 제일 나중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늘 어, 여러분이 뭔가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서 정작 돌아오는 것은 너무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는 거지. 음, 힘들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을... 음, 저기, 뭐, 표현에올 확률이 높아요. 마음의 행, 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온전히 다 보여줄 확률이 높아. 음, 다는 아니지만,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왜냐면 그 사람도 뭔가 여러분한테 다가 다시 다가오려고 했을 적에는 자기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어, 그것도 이제 고민이 초장, 그니까, 그냥 시작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거지. 어. 그래서 만약에 올 때에는 이 사람이 전에는 이만한 마음을 이만큼밖에 안 보여줬다면 이번만큼은 자기의 마음을 다 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 어, 보고 싶어하는 게 맞아. 보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사람 나쁘지는 않네. 좀 답답한 건 있어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음. 우선순위가 다르고 여러분하고 음. 이 사람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고 여러분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으로 펼쳐지는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여자하고 남자의 성격이?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 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들지 않으니까, 도통 말을 안 하니까, 어. 뭐, 뭐, 라고 또, 마, 마음을 갖다가 보여야 내가, 어, 춤을 추지. 이 장르가 뭔 장르냐? 국악이냐? 양악이냐? <웃음> <웃음> 양악 그러니까. 그러니까 힙합이냐 발라드냐 뽕짝이냐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하고 어. 내가 거기에 맞는 춤을 준비를 하지 도대체 너의 장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장르에 어, 힘들었다라는 거지 음. 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 확신이 없었고 과연 내가 어어 어. 이 관계를 갖다 잘해내갈 수 있을까 어 그리고 그렇게 그 여러분한테 마음을 보이면서도 그좀 그래 이 사람의 수준에서는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게 진짜 최대예요 최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줄 거라 그랬잖아요 고스란히 보여주고 딱 거기서 옛, 어. 아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에? 이게 다 이게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그게 최대한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 보여준 거고 그리고 마, 다시 마, 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진전이 된, 어, 얘기의 진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거는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자기의 캐릭터는 타고난 건 바꿀 수가 없어. 15살만 돼도 자기의 캐릭터가 고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거 그, 그 캐릭터를 갖다가 그 누구도 바꾸기가 힘들다. 이미 고착됐다라고 그 보는 거죠. 어박어 어,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박사들 있잖아요. 어, 박사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15살만 돼도 자기 그 내재된 어, 성격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15 (35살이요) 아니잖아 그럼 (35살이에요?) 서른 35일 수도 있고, 마흔 45일 수도 있고, 어, 그렇다는 거야. 이 카드상 볼 때, 이 사람은 나이가 적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이 후회를 하고 깊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냐라는 거야.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생각한 것도 맞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이, 어, 무엇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고 올 때는 여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자는 내가 어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하지만 남자는 치, 일단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지. 어,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자기 마음을 갖다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만큼 책임감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그것 때문에 머뭇거린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 뭔가를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반증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답답해 보일지라도, 어, 이 사람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 마음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음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한두번 정도는 어, 내가 이랬다 하면서 진솔한 얘기는 할거예요 마음에 있는 말은 할 거예요 마음에 만은, 있는 말은 할 거지만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어, 이거는 똑같이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어 음아 얼마나 많은 길을 헤쳐 나가야지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음 얼마나 많은 음. 이 세상 살아가는 그늘에 있잖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갖다 헤쳐나가야 되나 요즘에 참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 물가도 너무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세상 그 어떤 시기에도 살기 좋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음. 앞, 그 옛날에 옛날 사람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살기가 좋냐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을 살아가면서 살기가 그렇게 좋던가요? 어 그러면 우리 그전 부모님 세대들 요즘 같은 세상 살기가 좋다 하지만 우리 또 부모님 그 할머니 세대들은 또 우리 엄마 부모님 세대들 보고 요즘 같은 세상 살기가 좋다 니네들이뭘 뭐가 걱정이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과거에 살았던 분들은 이발단된 현재를 보면서 요즘 같은 세상 뭐뭐 해서도 못 살겠냐라고 하지만 정작 요즘을 사는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 맞아 왜냐면이 사람이 이러, 이렇게 다가오기 힘들어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어, 여러 문제죠 어. 그리고 이성들을 어, 다른 이성을 만났냐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만난 만났다 안만났다 를 논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어, 너도 내가 어, 보고 싶냐는 거잖아 어, 보고 싶다는 건 과거의 여자들하고 어느정도 안됐다라고 보는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한다는 것은 여기 팔을 깨자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음. 과거 여자라고 판이 깨졌고 그리고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여, 여러분의 어, 여러분은 빨리 빨리 될 거면 빨리 되고 안 되면 그냥 아예 빨리 빨리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음한번 보고 그니까 굉장히 신중하다라 제가 신중하다 그랬잖아요. 보고 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고 보고 돌아와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한동안은 계속 할 거라는 거지 음 한동안은 한동안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더 힘든 게 아닌가 왜냐면 어 아니 뭐가 우리 다 준비됐고 어 너하고 나하고 그렇지 여기는 약간 제외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헤어졌다가 약간 다시 만나는 걸 갖다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보내는 어떠한 지수추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를 않아 음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이 확실한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여지는 주지만 그렇게 진짜 나한테 뭐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는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연락해서 대화가 되니까 그치. 거기서 약간 어 뒤로 물러나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야. 그렇다고 딱히 여러분하고 어 빠이빠이한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어, 어 저기 막막다 헬로하고 우 다가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물어오는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되게 답답하다. 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졌다면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어 이, 이걸 이 갖다가 밤, 어, 지금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것 같은 것 같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 그냥 끝내자 어. 도대체 뭐야 앉을 것도 아니고 술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 나는 너의 저울에 놓인 감자나 고구마가 아니야 무게대로 재서 팔리는 어, 네가 원하는 값의 무게가 아니라고 해서 어, 그냥 거기서 고민하고 하나만 더 얹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 지금 만약에 재회를 갖다가 준비하는 사람도 또 같은 문제에 또 직면한 게아니 그러니 되풀이 된것 같아요. 과거의 게. 마치 그런 그치. 어, 레이어가 겹친 거야. 과거의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걸 갖다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만한 그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자는 뭔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끌리고 이 사람을 놓지 않는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놓고 나서도 생각이 나. 응. 내려놓고 나서도 생각이 난다는 거지, 이 사람이. 내려놓으면 내가 어, 너무 경솔했었나라는 후회도 들고. 응. 붙들고 있자니 아, 너무 너무 답답하고 이게 또뭐 하는 건지 싶고. 음. 응. 그렇다고 또 헤어져 있을 때는 에 너는 내 생각 나 너는 네가 나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니? 어 그런 생각도 들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거든. 헤어지면 보고 싶어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 어, 가까워지면 뚜껑 열리고 막 그런 걸 갖다가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음, 내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음. 여러분은 어, 지금 좀 여러분이 어, 여러분 약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맞은 게 아닌가 이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으켜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어, 너무 힘들다. 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차라리 그냥 완전히 싹 끊어줘. 어, 끊을 거면 아주 날카롭게 끊든가 아니면 가려면 가든가 날카롭게 끊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지? 음, 도대체 왜? 이유가 있어요. 나그랬잖아 여러분한테 마음은 있는 건 맞아. 마음은 있는 건 맞는데 음.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어, 여러분을 갖다가 책임질 만큼 그러니까 연애 관계를 갖다가 길 어, 가져갈 수 연애를 할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요 연애가 어, 할 상황이 아닐 수 있어 음. 덜어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 경제적인 어, 문제가 어, 굉장히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를 해요. 어,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고 또개 중에는 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어, 한눈 말고 다른 사람이 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저울질해서 아,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카드는. 어 저울질도 저울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인 문제예요. 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한 마음이 확 생겼다가도 자꾸 쪼그라들고, 확 생겼다가도 쪼그라드는 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좋지 않은가 싶어요. 음, 왜냐면 여기, 이거 뽑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선생님, 그, 그 인간, 그 인간이 바람 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것도,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본 카드는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케이스가 더 많다 음~ 과거엔 어찌 됐던지 간에 그때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지금은 자기가 연애를 못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게 자기 처지가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처지가 못돼요 음~ 연애를 갖다 막 어~ 진짜 멋있게 하고 싶어도 어~ 너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어, 너무, 어, 자기 능력으로서는 이만큼 만들고 싶은데 요만하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어, 다가오지 않고, 어, 여러분이 멀어질 것 같으면은, 어, 한번또 연락도 해보고, 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끌어당길 것 같으면은 겁나서 약간 뒤로 숨고, 이런 게 계속 있다라는 거지. 음, 그니까 내버려둬봐요. 그냥, 내버려 그런 거잖아. 너도 너, 내가 보고 싶지 않냐라는 거니까 그냥 보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내버려 둬보세요. 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내버려 둬봐요. 음, 뭔가는 답을 내리겠지. 음.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미운데 보고싶다. 음, 너도 나처럼 그냥이라도 보고싶은 적 없니? 그냥이라도 보고싶은적 있을거야?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난 싶은데? 음, 그냥 보고싶을 때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은 있는 것 같네. 그냥, 음, 그냥 뭐 그렇게 큰 저건 아니고 음, 그냥 보고싶어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한다면 음 그거는 그냥 보고 싶은 것 같아 왜 그냥 보고 싶지 음, 너무 어, 너무 독고다이 같은 건가 음 그냥 보고 싶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뭔가 연락은 오기는 왔지만. 딱히 지금은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할 어, 의욕은 없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여러분한테 연락 연락 온 사람 있죠. 여, 이, 이번 카드는 연락이 많이 왔어. 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음. 좀 음. 그런 거왜왜 왜 연락을 했냐면은 음. 그냥 그때 그 감정에. 그러니까 얘가 크게 아 이건 너무 죄송한데 그때 막 그냥 그냥 보고 싶었던 거야 어 그냥 뭐 어떠한 깊은 뭐 연민이나 뭐 이런 게게 어,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보고 싶었고 그냥 가볍게 어 보고 싶었던 거 어, 그래서 연락을 한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의 감정을 갖다가 그렇게 어 꼼꼼하게 봐주는 그런 스타일은 못돼 내가 이렇게 연락함으로써 저 사람한테 어떤 파장이 있을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건데 여러분의 반응이 음. 어, 어, 여러분들이 뭔가 제스처를 취했나?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의 어, 제스처에 음. 그렇지만 안 된다 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관계는 안 돼요. 왜 모르겠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카드가 누가 고민한다는 말까지는 안 나왔어. 음,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건 더잘할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격을. 음. 왜이 사람의 성격을 더알것 같냐 면 어,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기 어, 때문에 자신에게 뭔가 도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불만을 얘기했다 그래도 어,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 아 요즘 같은 시대? 어 요즘 같은 시대고 뭐뭐뭐뭐뭐 뭐, 저준 같은 시대고 그 무슨 상관 있어?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데,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 요즘 그 현대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때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이러잖아 무슨 그 뭐지 방울뱀이 어. <웃음> 이런 것처럼, 뱀, 뱀인 줄? 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말문을 막는다 그래야 되나? 근데,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더, 특히 더 많지. 어, 그리고 쫙, 긴 말도 안 하잖아요. 쫌! 그러고 쫙 째려보잖아. 그러면은, 어, 엄마들은 깨갱 하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그런 거예요. 권위적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무슨 말을 하면 얘는 안 들어줘 어 얘는 이 사람은 안 들어줘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야 하고 내가 말할 때 너는 들어줘야 되고 내가 그렇지만 네 말은 나는 별로 듣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약간 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것 니께 내거고내게내거라는 약간 놀부같은 심보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힘들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잘랐을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자르고 났는데 근데 왜 보고 싶냐라는 거지. 보고 싶을 수 있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습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볼때안 그렇거든. 음, 무게감 있잖아요. 어. 그게 우리가 그 길에서 이렇게 잘차려있고 어, 밖에서 잘차려있고그 사람들하고 할때 모습하고 나랑 밀접한 상태에서 있는 모습이 다른 거야. 나랑 친해지기 전에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말 수도 그대 없고 한마디 던질 때도 굉장히 그치, 지적이다. 어, 뭔가 배운 사람의 티가 확확 나는데 사귀다 보니까 어 진짜. 어, 넌 어디서 뭘 배운 거니? 싶을 정도인 거지. 음, 그렇게 된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깐 거, 깐거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좀, 음, 뒤돌아보니까 좀 그런 거 있지. 그 사람이, 어, 그래도 그거는 참 매력적이었는데, 어. 사람의 매력이 1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어, 그렇잖아.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 사귀는 거지. 정말 뭐, 이 사람이 진짜 지밖에 모르고, 이른다 그러면 누가 사귀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사귀는 거지. 응. 사귀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헤어지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응.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냉철하게 생각한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냉정하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 왜 남아있겠어요? 응.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이 남녀는 음양에 좋아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센 사람이면. 분명히 자기보다 적응 반대되는 어, 에너지를 갖다가 택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명리학에서도 그렇고 음향오행에서도 그렇고 어, 이 타로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세다 그러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어. 여러분은 그렇게 세지가 못해. 어, 그렇게 하면 세지가 못하고 이 사람이 막 지배적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 밑에서 그냥 깨갱그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성격이 똑같아서 뭐? 그럼 같이 멱살을 잡고 아이씨 팍팍 했으면 은 이게 생각날 리가 없잖아요. 어 그런데 미운데 도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는 여러분의 성격이 그치. 어. 이 사람에 비해서 더 여리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서 어. 끊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요. 너무 똑같아도 같이 가기가 힘들어. 음. 그니까, 남녀는, 다른 가운데 똑같음이 있어야 돼요. 어, 다른 가운데 똑같음. 음. 그, 다른 가운데 똑같음 그게 참 힘든 거야. 어,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그래도 어떠나 사상이나 가치관은 맞으면서, 자기의 공간을 갖다가 존중해주면서, 그치. 어, 되게 어려운 거죠. 어, 어려운 거예요. 남녀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 있고요 이, 여,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 갖다 확 내, 내치질 못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 어, 많이 생각했어 언제 생각했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서 좀 중얼중얼 되기도 해 여러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 대해서 어, 좋아해요. 근데 어, 그런 거는 이렇게 어, 남자라는 그 사람들은요, 바람을 피우게 돼 있어요. 어, 바람을 피우게 돼 있고, 바람을 안 필래, 안필 수가 없어. 구조가 그래요. 어, 요즘에 여자들 노출심 한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잖아요. 나 같아도 다리가, 어, 다, 다리, 다리에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짧게 입고 싶어. 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뭔가 저주가 다리에 몰려 있어가지고, 내가 긴 바지로 가리고 다니는데, 나도 축복받은 다리라 그러면 저, 나도 핫하게 입고 싶어 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하고 입고 싶어. 길 가면 그런 여자들 너무 많잖아. 축복받던 다대로 힐신고서쫙쫙쫙쫙 걸으면 남자들 눈이 그냥 아음 그런 거지. 어 그니까 꼭어 이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에 약하다는 거야. 어 그리고 여자들이 어각 그런 여자들도 많잖아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시험해 보고자 그치. 어, 어, 다, 어 남자들을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한테 시험을 내리잖아. 어. 이래도 네가 젖손 어, 텐민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막 이런 거. 응.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 있고 여러분분들에 대한 마음이 보여지는 게여러아 어, 진짜 미천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짜증 나고 실망하고 나는 이런데 어, 이 사람 때문에 눈물바람 나는 거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밖에 못 보여주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실질적으로 품은 마음은 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음, 보여주는 게 어, 보여주는 게 미천해서 그렇지 보여지는 것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음, 다만 그거 갖다 표현을 안 해. 그런 거, 그 얘는, 얘, 내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했잖아. 남자가 그런 거 표현하고 그러면, 그치,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게 언제적 사람이야. 음. 그, 어. 그래서, 얘, 얘도 알아. 여러분한테 실망을 주고, 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확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어, 잘 알고, 그리고 이게 어좀 그래 뭐가 그러냐 하면은 조금 더 뽑아봐야 이 사람이 음 여러분한테 상처 준거 인정해.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 미안하게 생각하는 막 완전히 막그 뭐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 상처를 그렇게 줘놓고서도 내가 뭘 이러는 거 있는데 이 사람은 어 이기주의고 그런 건다 맞지만. 그래도 분별력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 그건 알고 있어요 음, 그걸 알고 있고 음, 못 다가오는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한테 상처를 줘서는 아니고 이미 우리가 끝난 사이인데 어, 이미 우리가 끝났다 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끝난 사이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이어붙여야 되겠느냐? 굳이 이걸 갖다가 이어붙인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겠느냐? 이미 너의 마음, 어, 너의 마음이 어, 나에게로부터, 그니까 지금은 네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너한테 실망스러운 마음을 접해줬고 만약에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남자들은 그래 운전하고 가다 이쁜 여자 보면 보게 돼 내가 그 맞아요 왜냐면 전에 우리 남편도 보면 운전하고 나랑 같이 차 타고 운전을 가다 보면 이쁜 여자 있으면 계속 쳐다봐. 그럼 저는 그냥 야침 떨어지겠다. 운전이냐. 그러다 사고 나. 내가 그랬어요. <웃음> 보고 싶으면 차 세워놓고 보던가. 아, 내가, 제가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내가 뭔 무슨 행동만 하게 되면 너 네가 나를 갖다 그쪽으로 몰아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어, 과연 쉽게 흘러가겠냐라는 건 너는 내가 뭐라고 딱, 나 꼼짝만 해도 너는 나를 의심할 것이고, 그잖아요. 렇 제가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음. 한번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꼼짝만 해도, 어, 나는 너한테 의심 대상의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 그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는 요만큼밖에 표현을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도 꽤 비중이 있어요. 음, 꽤 비중이 있어. 그, 그런데도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꼼지락, 바스라 해도 너는 나를 의심할 거고 어,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미래가 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그거는 진짜 미안하다라는 거지. 어, 미안하고, 내 이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다가 잘 받아준 것도 이해를 하기는 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렇게 저렇게 막 끼워 맞추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음, 이게 비단 이 사람의 생각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카드가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여기서 했잖아.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없냐 그랬잖아요. 그냥 보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이 사람의 진심은 그거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도 여러분들하고 맞아요. 그냥 좋게 좋게 어, 진짜 행복하게 어, 그냥 무지개 뱃비 꿈만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다잘될 거라 생각하고, 끌고 싶,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자기가,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니까 사람은, 이 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저기 막, 가고 싶지만, 어 자기는 자시, 자 나는 자신이 있대요 나는 자신이 있지만 어 나는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과거의 일을 갖다가 들쳐내가지고 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지. 음 과거의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 너와 나의 걸림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마음이 어. 우리가 진짜 뭔가를 간절하게 어, 믿고 바랄 때 그게 소원이 어, 소원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 아, 아 보일러 소리 때문에 잠깐 어, 정지 버튼 눌렀다가 다시 시작한다 어디까지 했죠? 어, 그냥 어, 기억이 그냥 다시 일리 할게요 이 사람은 음 그래요 여러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자신도 있대요. 어, 자신도 있지만 문제는 어, 네가 나를 갖다가 불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 자기가 음, 그, 그런 것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치 어, 우울하게 생각해요. 어, 그래서 그 점들이 결국은 그치 어, 마음에 어떠한 짐으로 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대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그치 이게 이게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는 아닌 거죠. 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크긴 커요. 작다고 볼 수는 없어. 어, 보여지는 건 작지만 보여지는 그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어 빙산의 일각인데 보여지는 건 작지만 그래도 마음은 밑에 마음은 커요. 그렇지만 어 자기가 한 일들이 어 과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 왜냐면 이미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고 실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되돌,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저기, 뭐야, 어, 보고 싶었냐, 안 보고 싶었냐를 묻는다면, 어, 미운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밉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 보고 싶었냐, 안 보고 싶었냐, 그거를 묻는다면, 어, 보고 싶다 어,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냥 보고 싶다 막 그렇게 대단하게 뜨겁게 너랑 같이 뭐 끌어안고 사랑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너하고 그냥 가끔씩은 안부를 묻는 사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음 지금은 아니래요 나중에는 너하고 내가 그냥 같이 어,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딱이정그까이사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긴 왔을 거예요. 연락이 오긴 왔어도 어떠한 못다하는 감정을 갖다가 이어나가는 거는 이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왜냐면 자기가 자신... 아. 그, 이끌고 나갈 자신은 있어도, 과거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어, 과거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자기가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래요. 이게는 뭔 소리인가, 어. 지가 상처를 줘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내 발이 절여서 못살것 같다라는 거지 음, 그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음, 내 발이 절여서 내가 못살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말하는 어, 자신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런 거지 자기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끝까지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 않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한 자기 포장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좋고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응, 보고는 싶은 건 맞고 그렇지만 그치 도둑이 재발전. 내 발이 저릴 것 같아서 감정을 갖다가 어,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내용 좋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꾸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운데 보고 싶다. 너도 나처럼 음 그냥이라도 보고 싶니? 그냥이라도 보고 싶냐 어디 보자. 너 그냥이라도 나 보고 싶니? 그냥이라도 보고 싶으면 참좋겠지얘 음. 얘는 이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냥 항상 그럴 수 있다. 에너지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게 놓고 보세요.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어, 그냥, 세월라 가라? 어, 시간아 가라? 어, 시간아 가라. 어, 그런 것 같아. 어, 시간아 가라. 뭐, 무슨 시간, 어, 무슨 시간에, 어. 무슨 시간이야 가나라는 거냐면은 그냥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이래저래. 어, 이래저래 어, 돈도 없고. 어, 돈도 없어요. 어, 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 얘, 이 사람이 뭐가 어, 안 됐어. 음, 자기가 이제 입대껏 심혈을 기울여서 어, 뭔가 노력했던 것들이 안 됐어요. 음, 잘아 아예 안 됐다기보다는 뭐 돈돈 쳤거나 어 내가 이제 뭔가에 투자한 것에 돈돈 쳤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수익 실현을 앞두고서 어 뭔가 어, 마이너스가 났거나 음, 그래서 돈 없어요 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어 근데 여러분한테 그 마음이 있냐, 보고 있냐 하면, 여러분한테, 어, 마음이 있는 건 맞아. 그니까, 자기, 나,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어, 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걸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다, 진짜로, 얘는. 어, 그런데, 왜 참고 있냐라고 하면, 어, 두 가지 문제. 현재까지 여기 카드 나온 상으로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돈이 없고, 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치, 음, 나를, 내, 나를 보고 싶어 할지, 응, 그것도 궁금하다라는, 그것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응,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대요. 이 사람 말로는. 왜냐면, 나도 솔직히 종잡을 수 없는 놈이지만, 너도 종잡을 수 없어. 그니까, 그니까, 내가 뭐라고 말한다면, 그래, 나 약간, 그래, 인정할게. 어, 약간 내가 똘끼가 있는 걸 인정해. 그렇지만, 뭐 내가 뭐 폭력적이냐, 뭐 하냐. 그냥, 천진난만하다는 거, 이해, 어, 저기, 해. 그렇지만, 너도 감정기복 심하잖아. 어, 너도 감정기복 심하잖아. 아, 그리고 도통, 어, 저기, 막, 도통 나는 니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음, 둘다 조금, 음, 감정기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좀 장르가 달라요 조금 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생리 증후군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변화가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여자들은 그, 그 생리주기에 따라서 감정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 변화인데 남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어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떠한 그런 걸로 인한 감정 변화가 조금 남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예민 예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한테 들 내색은 안 하죠. 근데 내가 막 감정 변화가 있는데 어나 생일 어뭐 어우 나어 저기 막 생일 생리적인 일이야 어,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아 제가 조금 깐깐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음. 내가 엉뚱한 거 어, 그리고 감정기복이 있는 거 인정 어 인정 그시만 너도 만만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자들은 감정기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어 어.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이 있을 적에 그렇다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매직도 없어서 왜 그래? 음. 자, 자. <웃음> 박빙이에요 감정기복이 어, 감정기복이 박빙인데 이, 사, 이 사람은 조금 어, 그 뭐지 그거 어. 그러니까 아동틱하면서 얘는 깨발랄하고 천진난만하면서 감성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새침하고 여성 여성하면서 감정 변화가 있어 그 차이는 있다라는 거야.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냐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해요. 어.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그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다 표현하기 갖다 극히 제한한다. 어.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야 쟤? 어 참. 그러니까 하는 게 마음에 안들수 있어. 어, 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좀 다가와 줄 적에 나를 갖다가 확 키가면서 내 마음을 갖다가 이 불안한 내 마음을 확 잡아줄 사람을 원하는데 이거 뭐지? 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맞아.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을 갖다가 어,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냥이라도라는 그냥 어, 그냥이라도 라는 말을 전제를 붙는다면 어, 그냥이라도 더 많이 보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요 쉽게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왜 왜 괜히 경솔하게 전하다가 어, 일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 막 돌진하고 달려갔다가 돌진하고 달려갔다가 그 후에는 어, 그냥 내가 그냥 막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 마음 있잖아. 이 마음을 갖다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이내 마음은 막 너한테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어. 그렇지만 이게, 어, 어디까지의 마음인지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인지. 왜냐면 얘가 지금 여자를 사귈 그 계제가 못 되거든. 야, 여자를 사귈 계제가 못 돼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때를 기다려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주머니에 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데이트라도 하고 막 이러려면. 어, 맞아.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섣불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마음 내킨다고 갈수 없어요. 못 간다는 거지. 어, 경제적인 문제가 좀 크게 작용하고 그리고 얘가 음,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디다가 뭔가를 갖다가, 어, 어 지른 게 아닌가 싶어. 어, 경제 그래서 이게 동업의 느낌도 나야 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싶어, 뒤통수. 동업이 아니라더라도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거? 어, 꼭 동업까지 아니어도 어떤 말에 어어 어, 저기 말 솔깃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그런 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많아. 뭐 두 배로 돌려드립니다. 뭐, 그런 거. 어 저기, 막 뭐, 며칠 안에 얼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신중한 사람은 따져봐갖고, 뭐, 30% 이익이 날수 있다. 뭐, 투자를 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실제로 날짜가 다가와서 오픈해보니까, 그치, 어, 그, 마이너스가 됐거나,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금, 아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자는 사귀고 싶고, 어, 여러분 생각도 나고, 어, 연애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정신에 무슨 연애냐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마음 커요, 이 사람. 마음 크지만 이만큼밖에 보, 보여줄 수 없는 게 경제적인, 어, 저게 크다. 지가 무턱대고 달려갔다가, 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 여러분한테 존심은 상하잖아. 내가 주머니 사정이 궁해서 야 데이트 못하겠다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 체면이란 게 있는데, 어 얘는 그래도 저 기기분파거든요. 어, 기분 어 기분 좀 팍팍 좀쓰는게 없지는 않아. 기분파기 때문에 남자 체면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돈이 없어서. 어 이러다가 뭐 네가 완전히 떠나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 뭐 그렇다고 내가 언제 돈 벌지도 모르는데 만약 기다려달라고 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1년 후에 필지 2년 후에 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내가 어, 너에 대한 그걸것러 갖다가 어, 표현해내기에는 조금 어 뒷수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뒷수습이 안될수 있다라는 걸딱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어 왜냐면 그냥 무턱대고 가기 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없냐 그러면 은이 사람은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많이 보고 싶어요 음 많이 보고 싶고 밖에 나가서 어 누구를 갖다가 사귄 사겼다는 흔 적은 안 보여.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누구 사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음, 이 사람은 지금 금전적인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기는 힘든 게 아닌가. 어, 다가가기는 힘들어요. 그처럼 남자 체면이 있는데, 어 가오가 있는데, 어, 저기 막갑 갓 빠만 쫙쫙 갈라지면 뭐하냐 주머니가 통통 볐는데암튼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 저기만 뭐 힘들다라는 거죠. 어디 봐요? 음, 이 사람도 고민은 해. 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 그렇잖아. 내내 내 주머니 사정이 이렇고 경제가 어렵다고, 저기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내기는좀 그렇잖아. 어 어떻게 지가 그기그 그 재채기하고 기침은 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얘가 자꾸 고민을 갖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어. 음, 아까도 고민하는 게 떴는데 또 고민을 하네. 음또 고민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 감정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의 감정을 안 받아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네가 나하고 헤어진 게그그그돈 문제가 아니잖아 어. 지금은 돈 문제였을 수 있겠지만 어 그때 헤어진 거 그치 왜냐면 은 이게 헤어졌을 때는 돈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연애를 끊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연애 못해요 돈이 없어서 어. 그래,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져 갖고 누굴 만났다는 흔적도 없고 그냥 헤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아차 싶어 갖고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힘든 시간을 갖다 가 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좀 감정 기복이 좀남다른 애잖아. 그, 그래서 그 그러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긴 그런 거예요. 어, 네가 나안 받아줄 것 같죠.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 그래. 네가 어 그거 그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잖아. 어, 너왜 말을 갖다가 돌리냐 이거지.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어, 돈이 없고 아, 궁핍할지 모르겠지만 어,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너랑 나랑 헤어진 거는 그, 그 문제가 아니었어라는 거지. 음. 맞아요 어, 여러,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어 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작지가 않아요 음, 여기는 뭐될것 같네 음, 여긴 될것 같네요 다는 아니야 다, 다는 다아니야 항상 100%는 있을 수 없어요 어, 100%는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어, 일단은 만나서 잘 돼가다가도 이게 그렇잖아 만나서 잘 돼간다고 그거 갖다가 제외했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제외를 갖다가 선포하고 확실하게 너랑 나랑 지금부터 제외라고 딱 선포하기 전까지는 마,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어떠한 교감을 나눈다고 해서 그걸 제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재로 가기에 가능한가라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지 재라고볼 수는 없다는 거지 어. 재해는 뭐야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에 있어서는 그런 뭐, 뭐, 뭐, 뭐 교감을 하고 마음을 나눈다고 해서 다 재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높다 어. 교감을 하고 어제 저기 말 얘기는 하지만 이 관계를 갖다가 좀냉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누가요? 어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뭔가 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결정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아. 음, 예, 왜냐하면 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사라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냥 그냥 지금 내 감정이 조금 그래가지고 걔가 나를 생각할까라는 심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도 그냥이라도 내가 보고 싶니?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딱히 재회가 절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어, 절실하기보다는 내 지금 일이나 어, 내가 하고 있는 일. 왜냐하면은. 어 일단은 만났다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게 발전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음,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지금, 이 만남이, 어,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만났을지, 아니면 만나려고 뭔가를 갖다가 계획을 하는지, 어, 뭔가, 그, 딜이 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쯤 볼까? 어, 좀 생각 좀 해볼게. 라는 2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하니? 애때 막, 어, 나 지금, 어, 저기 막, 친구들하고 밥 먹어. 그래, 뭐 먹냐? 어, 나 이거, 이거. 그래, 그럼 나 나랑도 언제 한번 같이 먹자, 그러면. 음,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다, 그, 다 사람마다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처해진 상황이. 진짜 많이 간 사람은 전처럼 다시 어떠한 그 연인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치, 그런 식으로 가볍게 나랑도 좀밥좀 먹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흐 이게 맥락은 같다라는 거야. 어, 너랑 나랑 다시 재조명해도 제대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의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딱히 내려놓자니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딱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람? 그래도 그, 마, 어, 저기, 막, 그래도 좀, 얘는 좀 괜찮았는데, 그렇지만, 어, 또 나한테 상처를 준걸 생각하면 괘씸하고, 그 이걸 갖다가, 그치, 어떻게, 어, 해결하는 게 슬기로운, 제대로, 제대로, 어, 내가 행동하는 걸까라는 고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고, 뽑으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고 이렇게 대화를 가져봐요. 왜냐하면 너무 섣부른 결정은 또 다른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정말 달라졌고 왜냐면 카드상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더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조율을 해보고 가져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이 정도 선이 딱 좋다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선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칼자루는 여러분이 졌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네. 암튼 3번 카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한테 한 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미운 때 보고 싶다. 어, 너도 나처럼 그냥이라도 나를 보고 싶어 그냥이라도 음. 이 사람은 보고 싶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음. 사람 어, 사람 좋잖아 음. 사람 좋은 사람 어, 여러분들 하나도 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요왜 그런지 알아 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놓고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로 놓고 볼 때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자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치 어, 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인관계 원만할 수 있고 음, 사람이 성격에 허허 허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 어, 그냥 그냥이라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주 많이 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했고 어, 이 4번 카드는요. 어,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음,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음, 다가가지 못한다? 어, 왜냐? 음.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남자로서는 진짜 아니라는 것 같다. 본인 자신도 알아요. 음, 남자로서는, 내가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람, 점점 어, 어, 좋고, 어, 유대관계도 좋고, 다 좋, 다 좋지만, 어, 내가 남자로서는 너한테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이 그걸 알아. 마이너스라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어, 맞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어, 연락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은데 얘가 연락 안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연락 안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거는 그냥, 어디 봅시다. 음, 이 저기, 막, 뭐, 얘기는 하고, 지내기는 하나 봐요. 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건 있어.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 일부 몇몇은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냥 친구처럼? 어, 뭐, 오빠 동생처럼 아니면 누나 동생일 수도 있고, 하여간 오빠 동생처럼 그렇게 편하게, 어, 지내는 관계도 없지는 않다. 개 중에, 어, 개 중에 없지는 않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음. 그렇지만, 어떠한 사랑을, 어 논하기에는 그치 그거는 싫다 라는 거지 어. 이게 여러분의 마음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어디서 속 터널때 없고 너랑 나랑 잘 알잖아 너랑 나랑 잘 아니까 그냥 속터놓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세상 흘러가는 얘기하고 어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니그 네 어. 저기 뭐 마음은 음, 그 저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좀 사랑이 넘치는 애거든요. 어, 사랑이 넘치다 못해서 그냥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거는 받아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고 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고 어쩌고 싶고 저쩌고 싶고 막 이래도 그치. 음, 그런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음,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은 나쁘지 않고. 이 맞아. 얘는 여러 얘는 마음은 간절해. 어, 여러분들에게 자기하고 어, 그런 뭔가를 갖다가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간절해요. 되게 간절하지만 아마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다라고 봐. 염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막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도 어얘다 예,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그냥 이렇게 어떤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 너랑 얘기하기도 싫어. 어, 왜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어, 뭐에잘 지내라고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그치만 개 중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고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인간으로서는 괜찮다고 어, 인간으로서 알아두기에는 괜찮은 사람 그치만 남자로서 옆, 옆에 두기에는 힘든다라는 거지 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 자기에 대해서 자기대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은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한 여러분의 생각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 나를 갖다가 왜 외면하는지도 알아. 어. 내가 너무 사랑을 남발하고 다녀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다는 것도 어, 인지, 알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어, 자기도 참. 어. 그쵸 미안하게 생각은 해 미안하게,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정말로 굴뚝 같아요 음, 여러분하고 떠나보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심적에서 다들 그렇잖아 어 얘는 솔직히 경제관념이나 이런 건똑 떨어져요 음똑 떨어지고 그 사람 음, 몽상가나 망상가 쪽은 아니고, 그냥 세상물정 모른다? 음, 세상물정 몰라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그걸 갖다가 살짝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얘가 번번이, 그, 그세상물정 모르는 탓에, 번번이 이게, 그, 일이 진행되다가, 한 중간쯤에서 흐지부지 중간쯤에서 흐지부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 얘, 얘 라이프가 끝 까지 뭔가 끌고 간게 별로 없다라는 거지 있겨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없겠어요 한두 번은 있겠지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도 포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자기가 뭐 취미생활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중도 포기가 많았다라는 거지 음, 중도 포기가 많았고 이 사람이 주로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하, 말하고 노는 거 그런 건 좋아해요 어, 술 마시고 말하고 놀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뭐 어떻게 액티비티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활동적이고 그래서 뭔가 뭐뭐짐 같은 것도 뭐 끊어놨다가 몇번 다니다가 그냥 충독 포기.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사겨도 걔막히게 오래 못 사겨. 여러분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오래 갔던 이유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적으로 품어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아마도 여러분이 이 카드를 봤을 적에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탑3에 들 만큼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이 사람 사람을 오래 사귀기는 조금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오래 사길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 돼요. 사랑도 사랑이고 어떤 경제관념도 경제 관념도 경제 관념, 시간 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게좀 있어야지 나하고 한 시에 예, 예, 예, 예, 저기 막 만나기로 해놓고 두 시가 돼도 안 와. 오빠 오고 있으면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언제 와? 어. 한두 시간 됐지만 어, 어 저쯤에서 어슬렁 어슬렁 겨우고 있지. 그러면 뚜껑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관념, 경제 관념 없는 것들 또쳐 그렇다 쳐 경제가야 시간 관념도 없지. 그냥 사람만 좋아. 그럼 오빠 지금 이게 뭐야?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다 보니 아, 오빠 나랑 내가 전화할 때 그때 일어났지. 나하고는 한 시에 저기해 놓고서 그러면 아, 그래. 그런데 어. 그때 일어났다가 또또두 시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오다 보니까 또 누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하고 얘기하느라고 조금 늦었지 그때면 그런 식인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 저기 막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진 거지. 그치나 나 온전히 나만 사랑해줘도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이저 예, 사람들 간의 문제도 있죠.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 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놓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봐줘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내가 사람은 착하다고 사람은 착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사람이 착하니까 여기서 불러도 가고 저기서 불러도 가고 오빠 지금 그것 좀안 하면 안돼 지금 나랑 두시에 약속을 해놓고서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힘들어졌다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한다 음,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이, 이 사람하고 안 되는 거는, 음, 이 사람이 시간관념이나 경제관념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내가 쭉 리딩을 해서 봤지만, 시간관념, 관련, 경제관념까지도 있어, 오케이. 왜냐면 사람이 좀, 좀순둥순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다 그랬잖아. 인간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러또 그렇다 쳐. 또 때가 되면 벌겠지. 그리고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움직이면 뭘 해서라도 번다. 알바천국 가면 하루에 두 땅씩 뛰면 번다라는 거지. 열심히 살면은 돈은 벌수 있어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음. 요즘에 붕어빵도 아이디어 붕어빵 엄청나게 많대요. 어, 우리가 그 저기 막 가볍게 생각하는 소소한 것들로도 진짜 열심히 하면 돈 버는 시대예요. 어, 아무튼 이제 말이 샜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말 이마,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밑밥을 깐 거야. 왜 그러냐하면 그. 어, 이 사람이 경제 관념이나 어떤 시간 관념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 열심히 살고자 한다면 그건 문제가 돼 빅딜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다 시기와 때가 있어서 벌려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의 어, 즉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 사람은 다 좋은데 그 여자 문제 하나만큼은 어, 계속 속을 썩인다는 거죠. 음. 그게 떨어지지가 않네. 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은 그게 또 뚜껑 열리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자꾸 들러붙어 갖고 잘 나가나 뭐 파토를 갖다가 내는 거야 주변에서. 어 주변에서 자꾸 파토를 내요. 솔직히 이 사람을 갖다 자꾸 불러내거든. 어, 자꾸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이꼭 이 여자 관계가 막 되게 깊지 않더라도 기분 나쁘잖아. 내 남자 팔에 딴 여자가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뚜껑 열리잖아. 여자들이 그렇게 들러붙어, 얘한테는. 음, 왜냐면 인간, 그,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인간성 좋은 아저씨들 보면은 아줌마들이 막 챙겨주잖아. 어, 챙겨주는 것까지도 오케이야. 그렇지만 조금 심하게 챙겨주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가려면 내가 그걸 갖다 계속 보고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갖다 할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고쳐지기는 힘들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리고 이미 어, 사람이 너무 좋아. 어, 이, 인간으로서는 참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 그래? 오 그런 일이 다 있었네 하고 다 들어줘. 문제는 고민상담 같은 거 하면 참잘 들어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터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 마음 터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여자들이 아유 막 치면서 웃고 내 남자한테 어 그게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거지 어 음. 치면서 웃는 것까지도 오케이야 근데 조금 더 어, 심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선뜻 어 이을까 라는 마음에 선뜻 들지 않는다는 라 거지 음. 아그 정도면 뭐가 뭐가 문제예요. 거기 딱 거기까지면 더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응 음, 거기까지가 뭐가 문제가 돼요.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지 남자 두고서 왜 남의 남자한테 고민 상담을 하냐고. 고민 상담소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심리 상담 치료 다 하고 앉아 있고 어 단대서도 고민 다 들어주는데 왜내 남자한테 갖다 고민을 갖다가 얘기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또그 어, 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내 남자가 그걸 들어주잖아 얘가 얘가 자르면은 끝나는 건데 얘가 자르질 않잖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니까 이 관계가 힘들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힘들 텐데 어, 내가 이걸 갖다가 얘가 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 다 좋아 너는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나도 너가 보고 싶기는 해 그렇지만 나는 그냥이야 솔직히 자신은 없어라는 거죠 음, 자신이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거야 자신이 없다는 거 그냥 그렇게라도 끌고 갈 끌고 갈 거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없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그, 그일 때문에 자꾸, 어, 평화롭던 관계가 자꾸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반복될 것 같은, 어, 그, 여자들의 촉 있잖아요. 어, 반복될 것 같은 그촉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서는 오케이다라는 거죠. 인, 인간적으로서는 너하고 저건, 어, 괜찮은데, 얘는 그래도,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어, 적극적인 제수출을 취할 것 같아. 음, 막, 과감하게 막, 확, 그런 건 없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제수출을 취할 것 같다. 어. 왜냐하면,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문제. 음. 이, 이, 이 사람하고 관계 꽤 오래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 관계 오래됐죠. 더러는 금전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적극적인 재수출을 추하는 것 같아. 음. 자기 하나 이것 좀 해주면 안돼뭐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그러, 그런 말 들으면 고민되죠 니가 나를 갖다가 이런 것 때문에 찾아냐라는 거지 어, 그래서 고민은 돼요 어, 고민은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믿지는 못하겠어 왜냐면은 그게 과, 과연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어,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신뢰나 이런 건다 깨졌다라고 봐다 깨졌고 그냥 여러분들 뒤이 사람이 한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 니가 정 원하면 은 그래 얘기는 해주자. 하지만 내가 전에처럼은 안 할거야 라는거지. 음 니가 한만큼 니가 하나를 하면 나도 하나를 하고 니가 두루라면 니가 두루라고.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연인관계로 발전되는게 아니에요. 연인관계로 발전되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연인으로서의 그 어떠한 길을 걸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 저기 하는 거지. 네가 나를 갖다가, 어, 혹으로 본다면 나도 너를 혹으로 보는 거고. 어, 그런 거지. 내가 취할 것만 취하겠다라는, 그, 약간 흑, 약간 흑화가 된다라는 거지. 어, 흑화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흑화도 사람을 그렇게 흑화되게 만든다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치 여러분도 딱 거기까지 가볍게 만어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깊숙하게 뭐 옛날 같은 그런 관계는 어노 땡큐라는 no 거고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자기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아요 어 자기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뭐 그래도 뭐 투덜투덜투덜 되면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 음.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에, 투덜투덜 하고 따라오면서도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하면서 투덜투덜.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투덜투덜. 이거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자기한테 마음에 썩 차지 않거든. 어, 마음에 썩 차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투덜투덜. 그러면서, 야, 너, 너 나한테 너무, 미...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무거 너무해, 너무하기는. 음. 그래서 그치. 만나 줄 건데 안 만나 줄 건데 후, 글쎄 어 여러분도 그런가 글쎄 어. 그니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 뭔가 딱 관계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실망이 크기 때문에 나도 어 네가 하나를 하면 나도 하나를 하겠다.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어 혹으로만 어, 본다면 난 너를 갖다 그냥 그치? 어 남들이 널 갖다 보는 만큼만 보겠다라는 거야. 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관계를 갖다 끌고 나가고 싶은 맘도 없다. 지금이 딱 좋다, 이런 거예요. 어, 지금이 딱 좋다. 음, 그니까, 더뭐 이렇게 막 냉정하게 확 자르는 것도 아니고, 어, 어, 그니까, 완전히 안 보는 사이,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널 갖다가 전처럼 딱 벗어 보지도 않고, 그냥, 음, 그냥, 고민거리 있으면 얘기나 하고 딱 거기까지. 더는, 어, 더는 싫다라는 거야. 더는 너랑 관계를 발전하기 싫다. 자, 그러면은 4번 카드.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이 없었니라고 했을 적에 이 사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고, 어, 연락이 온 사람들도 꽤 있겠거니 싶어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운데 보고 싶다 미운데 보고 싶다 어. 너도 나처럼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없니? 라는 거야. 그냥이라도.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이 없니? 음, 뭐지 이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냥 편안한 그런 생활은 보낸 것 같진 않아. 어, 편안한 생활을 보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지 이게 이 사람이 당한 건가요? 여러분이 이 사람 어, 물 갖다 버린 건가 음, 그런 것같아 여러분이 어, 고무신을 꺾어시는 느낌이 나는데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 아직까지 그 슬픈 기억을 갖다가 어, 그, 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아닌가 싶어 이 카드는 어, 보,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음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음, 사랑의 상처는 이 사람이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카드고 아니면 상황이 바뀐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해서 들으시면 돼요. 음. 여러분이 어, 고모신을 꺾어시는 게 아닌가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됐다? 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놓고 싶은, 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놓고 싶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어, 여러분들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왜 그래, 왜 매달리지 않았냐라고 한다면은, 자존심 때문에, 어, 매달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매달리고 이제 보내주긴 했는데, 혼자서 뭐다? 그치. 어, 너무나도 힘든 어,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기는 생각이 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친구처럼 음. 그냥 뭐하니?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어,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음. 나 너무 어 깊지도 가볍지도 않은, 음, 그게 중요한 거야. 아예 가벼운 마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깊은 마음도 아니라, 그냥 중간선에서 그냥 얘기는, 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 대단한 마음까지는 아니고. 왜 중간선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 어. 아, 여러분이 두고 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 때문에 그쵸 어그 항상 그 의견이 음 뭔가를 갖다 시작하기도 전에 엇갈렸던 그런 의견들 있잖아요. 어. 내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항상 뭔가가 일이 생기면서 그런 관계가 자꾸 어 저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음 그것들을 갖다가 음, 못한 것. 어그 그런 그런 것들을 못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어 너하고 맞춰보고 싶다 어, 그런 거죠 왜 그때 그랬어야 됐는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는 그때 네가 왜 나한테 이랬니라는 정황을 갖다가 알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어,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의 생각이 맞을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갖다 그만큼 읽어줬을까? 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왜, 어, 왜 그때, 왜 그랬냐, 라는 걸 갖다가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서 보고 싶다라는 거지. 예.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고 싶다? 음. 따지고 싶다라는 거야. 뭘 따져 따지긴 어,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한테 뺀질을 당하고 나서 굉장한 충격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야 충격 속에서 살았고 여러 어, 여러분들이 이, 이 카드 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모신을 꺾어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리고 네가 왜 그때 나한테 사사건건 뭐든지 잘 맞춰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항상 선생님 쳐요? 이건 뭐죠? 선생님 쳐요? 이건 뭐죠? 라는 식으로 항상 손을 들고서 니, 니가 뭔가에 그치 스탑 어. 브레이크를 갖다 걸었냐라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 왜 밟었냐라는 거예요. 사사껏건 너와 나, 남녀가 나가는 일에 그냥 매사에 뭐 순조롭게 나가는 게 없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재낀 거니까 자기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 밟아있냐 이거지. 음, 똑같은 말또 나오네 얘는. 음 그런 거예요 왜왜 왜 이렇게 좋던 관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얘는 그거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랬니 정확하게 이유가 뭐니 어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었던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걸 보는 이유는 얘가 혹시 계속 너왜 그랬니? 너왜 그랬니?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어, 자꾸 예, 어, 따지고 두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왜 블락을 왜안 해요? 따지고 두는데? 블락한 사람도 있나? 왜냐면 여기 블락했단 말이 안 나오니까 아 얘가 조금 뒤끝이 길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뭘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꼭 이걸 갖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다? 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헤어진 이유를 갖다가 딱 알고 싶은데 왜 그랬는지 근데 솔직히 그걸 갖다가 헤어진 마당에 지금 와서 그걸 꼭 알아야 되나? 참 해결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지금 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네? 음... 맞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를 두고 그 사람한테 갔냐라고 막 자꾸 따지고 근데 이 사람하고 진짜 사귀었어요? 사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귄 어, 사귄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말, 똑같이 두 사람한테 대시를 받았어 어, 대시를 받았는데 내가 둘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그냥 만나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착각에 어, 우리는 사귀는 거다 할 수도 있지 어, 정확하게 어떠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건 사귀는 거라고 볼수 없어요 어, 막연한 관계는 사귀는 게 아니지 그냥 알아나가는 거라고 봐야지 어 저기 뭐 그것이 어 잠자리를 가졌던 안 가졌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내가 그치 음.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논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 에, 친, 어, 친한 친 사람들한테 나를 갖다가 소개했을 적에 그때가 진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 둘만 아는 교제는 그거는 어, 진짜 교제라고 보기는 힘들다봐. 둘만 하는 교제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를 갖다가 소개하고 제대로 된 어, 뭔가가 있었을 때가 교제의 시작이 아닌가? 음, 그치나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보는 거 보는 거지. 어, 뭐 성격서부터 취미서부터 그쵸? 어, 그런 거 저기 막. 속공학까지 다 그냥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교재라고 보긴 힘들지. 그러니까 얘는 그걸 갖다가 교재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얘 성격이 그렇게 편안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음, 편안한 성격은 아니고 어, 잠수도 잘 타고 이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으면 따지기는 또 되게 좀잘 따진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럴 거면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분기 땡천한 거 아닌가 싶어. 음, 분기, 그, 그, 맞아. 분기 땡천하고 거의 다, 어, 그냥 그, 어떠한 그 경, 경계 있잖아요. 진짜 진지한 교제냐? 그냥, 그냥 알아보는 거냐? 그, 거기에 딱 오기 전에 이게 끝난 게 아닌가? 이,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왜 그때, 어, 끝나야 됐냐? 음, 우리가 못 한, 그런 것도 있자. 왜라는 것도 궁금하고, 왜라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가보지 못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지 못한 거야? 대한 아쉬움도 남아가지고, 어, 여러분하고,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어. 아 어디 보아요 음. 맞아 이 사람은 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 그런데 왜 봤냐면 얘한테 자꾸 뭔가가 어, 연락이 오는 것 같아 연락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냥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 음 만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만나봐야 되는 가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 또 말을 또 들어보니 딱히 뭐 틀린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저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왜 오해, 어, 이제 여러분 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찾다라는 약간 앙심도 없지 않아요. 음, 앙심도 없지 않아. 만약에 그렇지 이 사람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계속 울고 먹을 거야. 어, 과거 그 들먹거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얘는 과거를 들먹거리는 남자라는 거지. 음... 그럴 확률이 커, 그럴 공산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른 것 같은데요. 음, 어, 잘랐는데 따지는 것 같아 또. 와, 잘 이게 자 이게 진짜 너무 잘 따진다. 음, 뭐 이렇게 따져 따지기는 남녀가 사귀다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이러니까 이러니까 뺀질를 났지. 음. 뭐뭐 뭐 대놓고 뭐삿대질이 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 사람을 갖다가 그치? 이렇쿵저렇어왜 그랬냐? 어, 네가 왜 그러는데? 어, 이유를 말해봐. 그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 뭐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뭐더 있냐? 어, 왜 그랬냐? 어, 어. 왜 그랬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어. 여러분 난감하겠어요? 음, 난감하겠어요? 음 얘가 막 여러분하고 그런 거 따지면서도 뭐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같아 어이 저기 막 여러분이 글쎄 나는 솔직히 이 여러분은 그런 거 같아 글쎄 나는 어 그러니까 막확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약간 확자르지 못하고 잘르는 게제수처를딱 취하니까 얘가 좀 강하게 나온 거 같은데. 음, 그러면서 어떤 옵션을 갖다가 제안한 것 같아요. 무슨 옵션이냐면은 아 그러면은 날 갖다가 뭐몇 번만 더 만나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랑 나랑 지금 데이트 몇 번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몇 번만 더 만나봐라. 어, 그래 몇 번만 더만아보고 나에 대해 어, 조금만 더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얘가 저기 약간 딜을 본것 같아 따지긴 따질 건 따진 것 같아 왜 그랬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따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좀 너무 했나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말에 말려 들어서 얘가 말을 조금 그런 데는 좀잘 하나 봐어그 어, 말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이 말려 들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딜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딜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몇번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라라고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음, 몇번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라.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노하지 말고 음, 지금 당장 노하지 말고 그때 가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것 같다. 음, 그때 가서 결정하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네. 어, 여러분 생각 많이 했냐라고 하면요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 적극적인 제스처를 갖다가 어, 이 사람이 어, 먼저 취한 것 같아요 먼저 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자기는 되게 적극적인 재수출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 그 눈엔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더 만나줬던 것 같고, 어, 아니면 여기서 자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음, 그, 한, 3, 4, 3, 4%, 그러니까 열을 두고 봤을 때 서너 명은 그냥 잘랐고, 어, 서너 명은 그냥 만나주고, 어, 어, 나중에한두명 오라 그냥 보류 어 그냥 아개아 지절하 그냥 일단은 내버려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계속 이러니까 어어 떠다 질리겠지 아니면은 어, 차단을 해버다 차단을 해버렸다든가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음, 근데 만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이게 카드 리딩의 경중이 있잖아요. 어, 그냥, 내가 잘할게, 그때는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자기를 갖다가 낮춰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어, 그래도 자비를 조금 베풀어가지고 조금 만나주는 것 같고, 아님, 세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 그냥, 노, 한 거죠. 어. 그나마, 그리고 또라이처럼 나온 사람들은, 어, 저기, 뭐, 불락을 시키고, 불락시킨 케이스도 꽤 많아요. 어, 한, 열이면 한두 명 정도는 블락을 시켰어요. 음, 그리고 서너명은 그치 서너명은 그래도 기회는 조금 더 줘보자 네 5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미운데 보고 싶다 너도 나처럼 그냥이라도 보고 싶은 적 있니 라고 물으면 다면 예스 아, 어, 예스입니다. 예스고요. 어, 여러분하고 투덜투덜대고 싸우는 거는 어, 자꾸 그로 자기를 따지는 거는 그런 거야. 자기를 갖다 좀 봐달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어,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알아봐요. 음, 왜냐면은 아.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하게 안 점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너무 미리 자른 느낌도 난다라는 거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왜냐하면 진짜 어 아,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헤어질 수 있지만 그개중에는 혹시 아나요? 진짜 자기 짝일지. 왜냐면 사람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금전적인 상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좀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노해도 되잖아. 노는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어 맞아요. 예스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예스는 할수 있는 거지. 네 5번 카드 리딩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